고운 아들도 귀한 아들도 때가 되면 나라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별다른 방법도 또 특별한 수단도 없었던 부모들이었습니다. 살았다면 지방과 또 나라의 힘이 되었을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라서 입대했던 아들은 의무이기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좀 특별한 부모들은 이곳에서 아들의 군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왔습니다. 국적 이탈 신고서만 내면 끝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부모들하 군대 안 보내야 되겠막 처음에 와서부터 병력 문제부터 물어봐요. 다시 체류 문제를 불태치고. 그런데 여기 실제 당사자들은 군대 안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같은 때는 얄미울 정도의 체험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7식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저도 그렇습니다 p <#이> 디첩은 지난 1980년부터 최근까지 국적을 이탈한 6,457명의 명단을 확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지난 26년간의 국적 이탈 역사를 가늠해 볼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 띄인 것은 1998년의 상황. 국적 이탈자의 수가 기하급조로 수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만1 7세 남자는 전체 이탈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1998년 새로운 국적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내 유력 일간지 모 이사의 아들은 만 18세를 한달 앞두고 한국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한 군대 보내라고 해 놓고 말이야. 과 목숨 책임도 못 지는 그런 나라에 뭐야? 그런고 나는 군대 자식 보내라고 지금 지금 나라에 누가 누가 그런 나라에 습니다 장군 출신에 전 내무부 장관 오치성 씨의 두 손자도 만 17세 대전해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이면 가고 미국이 국민이면 안 가는데 안 가는 거 할아버지는 명문 사립대 전직 총장이고 아버지는 그 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이모군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역시 만 17세 때였습니다. 삼선의 중진 정의화 의원의 아들 역시 국적을 이탈한 뒤 현재는 미국 유학 중입니다. 지금 고는데 그러면 그런 때문에 억지로 그러면 그 중간에 그저 군대를 저, 저 뭐야 학 학을 포기하고 군에 가야 된다. 근데 의원님 저 한국에 는 대학. 대학생들이요. 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다중간는는는니다 GP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병들 모두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보탬이 되겠다고 휴학을 하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입대했습니다. 선선한 가을에 입대해야 덜 고생한다는 선배의 경험담을 뒤로하고 뜨거운 여름에 입대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체격이 좋아 전방으로 차출될지 모르니 부실한 척하라는 제대한 친구의 말도 기담아 듣지 않고 입대한 군인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들과 손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아도 되었던 이 나라의 고위층들. 왜이 청년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다 이렇게 죽어야 했는지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PD수첩은 지난해 11월 국적법이 발의된 이후 올 5월까지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인지 두 차례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국적 포기 26년의 역사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확보한 80년대부터 2004년까지 총 4,500여 명의 국적 포기자 명단은 한마디로 화려합니다. 유신정권부터 5.60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주름잡아 왔던 고위층들, 심지어 전직 대통령 집안의 자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선 도지사까지 지낸 전직 부총리를 찾아가 <웃음> 봤습니다. 아마 한국사람도그냥말 아, 하는 사람 아, 내가 알, 알긴 그래. 그렇게 그냥 말는 사람이 아니야. 적포기자들많다고 음. 전지수 음.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라는 없으니까 없안 그래? 응. 그 응. 집이 들어오지 들어오지도, 들어오지도 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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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예리한 판단력으로 별명이 면도칼이었다는 그는 손자 문제와 선을 그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올해 미국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는 손자는 이미 3년 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최구청님께서는 참여를 관여하지 않왜하지않 내가 어 누구 말 따라 내사적 그런 음. 고민을 하더라고. 음음. 그래서 때문에 고민할 건 없다. 나는 이제 완전히 은퇴고 약간 조용히 쉬고 있으니까 때문에 고민할 건없 말이야. 최각규 전 부총리의 손자가 미국 시민권을 잃했던 날, 또한 거물급 정치인의 손자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칼선의 국회의원, 이만섭 전국회의장은 인터뷰 요청에 직접 제작팀을 찾아왔습니다. 이, 이 미국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부를 한다. 거기서 아기를 베서 아기가 곧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 그때 무슨 뭐 수군으로 동해 메고 김포공항까지 와서 이어서 애를 낳아야 됩니까? 도리가 없잖아, 거기나 아니요, 그러니까 출산 출생 자체가 문제가 그 되려면, 출생하면 그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이중국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이중국적을 분명 히 그거는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데 병역을 치르고서도 17세 때 국적을 한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을 치러야 되죠, 그렇죠? 병역을 치르고 나서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현실은. 물론 애그 수속 내 사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는 옥석을 구별하는게 옳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뭐. 손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했던 지난 2002년 당시 그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입법부 수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손자는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한국에 기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의 아부지하고의논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한국적을 한국 포기했죠. 걔는 장손이지 않습니까? <웃음> 그래도 또 하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어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아들하고 어그 둘째 그 손자하고 셋은 <웃음> 이 조국을 지킨다 이 말이야. 나는 미국 가서 성공을 해서 미국을 정복을 해. 그래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해. 나도 그 생각이야. <웃음> 북적을 이탈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들의 호주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계, 재계, 학계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수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최고위층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입니다. 방공이 국시였던 유신정권.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중추들의 자손들이 국적 포기를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유난히 강조한 5 6공화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 출신들이 눈에 띕니다. 국민정부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자손들도 국적 포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의 자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정유화 의원의 아들은 2001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법이 어떻게 되냐면 외국 군대에 이그 들어가면 자동 미국 국적을 상실당하게 돼 있다고요 신청하고 자숙을 떠나서 내가 알 때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니 근데 미국은요 이중국적 자체를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한국군에 간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그렇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지. 그런데 국제선 하였었네. 아, 그러니까 그 내가 갖고 있는 나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거의 미국의 자연스럽게 살다가 이 분배란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보니까. 정 의원 아들은 17세 대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했지만 법무부가 병역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 2001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국적 이탈자의 명단에선 전직 대통령 집안의 손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 전규환 씨의 손자입니다. 2001년 전규환 씨의 맞손자가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어떤 의미 두전직 대통령의 아들들도 보통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석사장교 제도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2개월 전방 시습과 4개월 훈련으로 군 복무를 대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극히 일부의 특수층 자재들, 우리 병역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병, 뭐 병역 깊이나 다를 바가 어, 없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통로를 국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또혹는 이것이 그 전두환 노태우의 그 아들들이 군대에 가야 할고 그 시기를 딱 앞두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생겼고, 그 아들들이 군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게참그 너무나 그 코미디 같은 그 슬픈 현실인 거죠. 국적 이탈의 행렬에서만큼은 이념도 성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치인의 상징 김종필 씨의 손자도 한국 국적을 버렸습니다. 이 지구 지구촌에 미국 같은 나라가 없을 때 지구 이 지구촌 질서 다 무너집니다. 미국의 국민이 된 그의 손자 역시 한국 국적 이탈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민주도 없어요. 투컴은 민주화 운운하는데 나라 지킨 그런 우리 영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서 민주화니 뭐니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이 뭐 군대 들어가서 국가에서 안 보라든가 이런 건열몇이데도 강제하지만 그 손자들 대까지 그걸 강하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보수 월간지의 한 간부의 아들도 일찌감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분명 말씀드리겠는데 말이죠. 전에도 네. 청약사업을 마치고. 네. 그는 이유 간단합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이 시스템이 네. 지뭐 공교육 파괴라는 걸다 뭐 알고 있지 습니까 네. 뭐 중개적 문제도 있고. 네. 저는 그런 걸 보기 싫가지고 네. 보낸 다 국가 문제 명그 문제 다가지고그 네. 민주 신문으로 잘어렵할 겁니다. 유로. 명예를 목숨처럼 여긴다는 군인의 집안에서도 더구나 장성 출신 그 별들의 후손도 이탈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경일이 아닌데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이곳은 육사 8기 출신 오지성 전 내무부 장관의 자택입니다. 손자 두 분이 국적을 포기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장관이 손자 명열 포기 나이 옛날과 다른 거요. 자기는거 어떻게? 그 병, 그러니까 국 포기에서도 와서 병자아니 병역... 그 하는 말 그래. 대학제그렇그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 국적 이탈자 대부분은 학비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이중 국적과 상관없이 시민권만 있으면 학비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we don't d i f 국적 이탈자의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윤필용 장군 6.8기 출신 5 1 6부테타의 주역이자 한때 정치 군인들의 집단인 하나회의 대부로 불림했던 그의 선자도 5년 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응. 모르겠어 뭐그 공부하려고 그러겠지 뭐그 그 이상은 모르겠어 내가 그 포기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좁아졌는데 하면 어떡해 안 하면 어때한 마디만 이야기하게 예, 예. 요즘 그 뭐야 저뭐수르탄그 미치는 예, 예. 그너마 외에 못하던 그, 그 위문가로 외가 단순 사고인데 미친 놈 저질러는 사고인데 내가 그 오늘 그 점심 먹으면서 그 흥분했어. 그러니까 전에 자네들하고 나하고 달라 네. 이야기가 후손이 국적을 이탈한 전직 군인의 명단입니다. 특히 장군으로 예편한 뒤 정관계 요직을 두루 거친 이들의 후손도 여럿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은 지금까지 여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시류의 변화를 감파해내는 부모들만이 제 아들을 신의 아들로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군적을 사는 거죠. 하지만 그 내가 군대 가 날쯤 때문에 이제 뭐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할때 이미 듣고 그런 사람 하루 종일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번 선생이 우리처럼. 피디스 저비 입수 분석한 국적 이탈자의 호주 명단엔 전현직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문화방송, 부산방송 등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입니다. 국내 상장기업 전현직 임원들의 수는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5대 기업만 해도 삼성의 전현직 임원 27명을 포함해 각 기업별로 약 10여 명에 달하는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아들이나 손자가 독적을 이탈했습니다. 중견기업의 CEO들 역시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경제단체의 현직 간부의 아들도 국적을 이탈, 미국 유학 중입니다. 그는 국적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미국 공부하는 사람들그 그 소위 말해서 컴플렉스 있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컴플렉스, 기분 나쁘죠. 나한테도 안 그랬으면 저한테 죽여버려 그랬을 수 있죠. 결국 이게그 여론 자체라는 것이, 글쎄 그 다수의 어떤 형포명이 아닐까 좀 지울 수가 없죠. 제작진은 북적 이탈의 역사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북적을 이탈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에 가까운 560명에 달했습니다. 찾으신 더 11명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서울대학까지 나오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어좀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요가요 어, 그 사회에서요. 사회에서 요구할 게 없는데. 제작진이 분석한 국적 이탈자 호주의 직업 중 단연 으리는 바로 학계입니다. 국공립대 교수 255명을 포함, 사립대 교수 544명, 전체 799명의 교수들의 아들이 만 17세 이전에 국적을 기탈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아들들이었고, 또 그들 대부분은 부모들처럼 현재 미국 유학 중입니다. 미국 생활과 유학의 경험까지 고스란히 대물림하면서 단한 가지 군 복무만큼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나가기 위해서 공사한 사람한테는 3년이란 시간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3년을 다시 리바이벌하기 위해서 6년을 더 소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역대 각 정부의 요직에 교수들이 등용되었습니다. 교수들은 대학과 공직 사이를 넘나들며 전천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교수들 자녀의 국적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참여정부의 위원회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교수의 아들도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우리 60, 한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러면 그사좋아는 이런 은 이거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테는니다 더 배우고 더잘 살고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치료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가장 최상의 조건에서의 그 기회를 포착하겠다 하는 이기심 이것이 발동한 결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똘똘한 내 자식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국방의 의무는 다른 집 자식이 져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김정필이 네. 교수들이 무려 755명이나 되고 또 서울대 출신자가 560명이다. 이참 놀라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국민들에게 이, 이 수치를 전달한다는 게 사실 허무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수 집단은 그 어느 것보다 그 여론을 주도하는 영향이 매우 강합니다. 어, 실제로도 단번에 고위공직자로 어, 이, 임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그런데 조사해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 국적 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단인데도 이 여기에 대한 공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자식들의 이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서로 쉬쉬하면서 묻지도 답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교수 집단에게 사회의 여론을 이끄는 어떤 지식인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게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도둑불감증. 어, 유혜진 PD, 그런데 국회 역시 지금 도 국민들한테 혼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국적법의 후속법안이라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인데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국내에서 누리는 특혜 가까운 권리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민이 되어 한국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아이들. 그 부모들은 자녀가 결코 한국에 안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아드님이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렇죠. 그 17살 나이에 자기 네, 살겠다. 앞으로 그럼 한국에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아이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거공도는 전공, 네. 네. 그런 음. 뭐, 뭐도 네. 그러나 현재 16,400여 명의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이 국내 체류 중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체에도 두루 진출해 있습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지도하면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결국은 미국 국기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건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주 무대는 미국 사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라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그들이 럼그 유창한 영어 실력과 그 다음에 학력으로 학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다 이거죠. 앞으로. 고 김윤환 의원의 동생으로 17대 국회첫 입성한 김태환 의원. 김 의원의 장남은 미국 체류 중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시민권을 얻어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모 기업 한국지사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김의원 장남의 국정 문제와 관련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국적을이탈한 뒤에도 국내에 머물며 활동하는 한국계 시민권자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에 있습니다. 민권자면 여기서 범죄를 뭐 리고 그러면 미국 그, 어, 미래사관딱 와요 감옥에. 그래서 고지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 대사관은 특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If an emergency happened here in Korea, we would work together with the Korean government to organize it so Americans could leave Korea. Uh, it depends on the set of circumstances, but we would imagine that people would move south. and then eventually would leave the korean peninsula either by air or by sea. 문점 독기 사건 당시 전쟁 위기가 느껴지자 용산 미군 기지로 모여든 미국 시민권자의 절반은 검은 머리의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We try to keep track of where Americans live. We ask them to register with us so that if something happens, we know how to contact them. 지난 1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17세 이하의 남자는 1,821명입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17세 이하의 남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국 시민권은 여전히 행운의 열쇠입니다. 대학 특례 입학을 위해선 고등학교 과정 중 2년 이상을 부모와 함께 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의 미달에도 특별한 입학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연대, 연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례는 음. 특기자죠 특례가 아니라 특기자는 뭐 영어 특기전 네 영어 특기인데 사과학대 생존관인데 보통 일반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가기 쉬운 거죠 아니죠. 이런 게 영어 특기전을 가기 때문에 수동애들하고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은 국내 체류와 취업에 거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고 거소증만 받으면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이 됩니다 2년이 만기지만 무한정 연장 가능합니다. 중국 동포들과는 판이한 대우입니다. 대부분 옛날에 독립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주해간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F4 비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 국적을 포기했던 그 소위 재미 동포들 스스로 국적을 포기를 했는데도 지금 한국에 와서 그수신고만 하면 어찌든지 F4 비자를 받고. 언제든지 내국인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무순이죠. 부동산 매매 등의 경제활동에서도 미시민권자와 내국인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아, 네. 내국인하고 차이가 없는지. 차이가 없죠. 어떤때 뭐 등록세 취득세는 정해진 내국세 이름을 내는 거니까. 내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약간 차이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구려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나로 별다른 투자 등록 절차 없이 주식을 취득 가능합니다. 아 그럼 국인하고 차이가 없네요? 그 내국민 대외국인 대우, 대우로 지을 받습니다. 시민권자인 아, 자식에게 재산을 예. 그러니까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내국인과 다른 세율 적용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국내에 있는 거주자라든지 그 다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신국적법에 따라 근문제 해결 없이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헛점을 이중국적자들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그 친구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군대를 가야 되는 거나, 진짜? 네, 안 들어오겠죠. 17살 되면은 군대 가는 시점에는 미국에 그냥 가면 되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못 막지 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에 가서 한국에 안 들어오면은 그만이고, 병역을 미필한 이중국적자에겐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시군 입대 영장이 발부됩니다. 문제는 이중국적자의 귀국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종류의 여권을 활용하며 감시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시민금 할때 마이크를 놓라고 이렇게 바꾸잖아. 그러면 미국 여권은 마이크를 놓으라고 돼 있고 그러면 한국 들어올 때는 미국 여권 사용하면 몰라요. 병무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가지고 미국 신분으로 출입국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아그 이중 국적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여권으로 안 들어오고 미국 그렇죠. 여권으로 들어오면 가 없는 거저희들 그렇죠. 전혀 가 없죠. 이런 허점들 때문인지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국적으로 고민하는 의뢰인들에게 단언했다고 합니다. 자주 바뀌니까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도 많이 바뀌니까. 6월 29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특 232인 중 찬성 104인, 반대 60인, 기권 68인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사이트엔 비난의 글이 폭주했습니다. 아자가 발의한 법안을 반대하가 기고 는 얘는 대부터 봐도 내 처음 봤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의원들한테 기자들한테 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된 다음 날 의원회관은 내내 이 문제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공동 발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가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 의원입니다. 은이의원들고그랬다 의원 뭐 그랬는데 법안에 반대하면 통보해달라는 팩스를 못받다는 것. 국적법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국회의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목소리> 제외동법과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도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는 일부 미 시민권자들의 동포 자격을 박탈하자는 내용입니다. 유승준 파동 이후 법무부 시행령으로 정해졌지만 실제 동포 자격이 박탈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탈을 목적으로 해서 국적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가거 반대 취지로 기권한 임종석 의원은 위헌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정말 이걸 벌하려면 그 선택을 한 그 일탈한 부모를 버려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 잘못된 선택, 그 빛나간 선택. 자식에 대한 어긋난 애정. 이 선택은 부모가 했거든요. 근데 이 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부모가 선택을 해 가지고서 국적 포기를 했다. 그럼 본인이 나중에 군대 갈 나이가 돼 가지고서 본인이 국적 회복해 가지고 군대 가겠다 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결국은 본인까지도 병역 기피를 위해가지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군대 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유 동포로서 아니요 아니면 아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다가 성장하겠다 그럼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정법 후속 보반조차 제때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정치권을 둔 국민들은. 쥐피 사고가 나고 이후 각종 군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지만 그래도 묵묵히 아들을 군에 보냅니다. 이들은 지난 두어 달군 입대를 코앞에 두고 국적 이탈을 통해 합법적으로 군 면탈의 기회를 얻은 미 시민권자들의 뉴스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아 정말 여기서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오늘또 제가 제 자식 보고 참더 용감하다. 아빠보다 더 용감한 것같아 오늘 그어요저 기특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국방의 의무를 지려는 청년 30여만 명이 해마다 군에 입대합니다. 고위층 자녀들의 군 면탈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식지 않는 것은 그간 지도층이 보여온 행태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우리 정부가 베트남전에 보낸 참전 군인의 수는 무려 32만 명에 달했습니다. 모두 돈 없고 힘없는 부모들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삼촌이나 이제 작은아버지나 삼촌이나 누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국절 중절 그러지 어쩌다가 거절이 있고 그러지 그저 전문대에 다니는 사람 높더라고요.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가난한 집 아들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베트남에서 전사하고만 군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남에서 우리가 전사한 병사들이 4,960명, 약 5,000명이 전사했거든요. 그중에 장군 아들, 장관 아들, 국회의원 아들, 판검사 아들. 기업체 중견 무슨 회사 사장 아들, 아임원 뭐 대기업의 임원 아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에서조차 고위층의 행태는 베트남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미팔군 사령관 같은 벤포티트 장군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이 6.25 전쟁에 공군 대위로 참전해서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에 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는 육군 소령으로서 그 아들이 한국 전쟁에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우리 나라에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어의 어떤 부와 그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자제들이 6.25 전쟁 때에 전사했느냐고 하는 그 자료를 찾아보는 가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영국 사회의 명문가와 고위층에겐 특별한 전통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시 누구보다 먼저 가장 위험한 지역,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임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영국 상류층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1, 2차 세계 대전에 대거 참전 2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 역사 전문가인 풋 박사 역시 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 당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the casualty figures for what people still call I'm sure World War one in eight who put on uniform were killed. One in 10 of those who'd been to university were killed. o n e i n four of the aristocrats 미국이 참전한 전쟁의 전사자들이 묻힌 알링턴 국립묘지 이곳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군 장성의 아들만 35명이 묻혀 있습니다 테스벨 주니어 this is the son of president t roosevelt world w and uh, again there are always ways kind of to get around it if, if you had connections but generally the uh, famous families still serve that they were called in world war ii uh, a great outpouring of patriotism pretty much everybody served that was called everyone you know baseball players movie stars yeah you k n o 근데 이제외동포 법안을 반대한 국회의원들 그이유로뭐이 법안이 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는 무슨 연자제다 이렇게까지 강한 주장을 한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 반대한 국회의원들도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충분한 찬반 토론을 통해서 부작용 없는 법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불결시켜버린 것이죠. 국민들이 여론이 비등해지자 뒤늦게서야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9월 정기 국회에서 약속을 지킬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네, 뭐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근데 이제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그 부모들에 대한 공직 그 취임 제한 같은 게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자식의 국적을 포기시켜서 병역을 면탈했던 그 사람들이 버젓이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참여정부의 인사기준 속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닷새 만에 낭마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우리 교육정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린 나이의 자녀들을 외국의 교육기관에 맡기면서... 임명 직후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항공비 유용, 사회이사 겸직 등의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아들의 국적 포기 문제였습니다. 아드님 국적 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불러나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의 핵심 중 하나가 자녀들의 국적과 군문제였습니다. 언제든지 공직으로 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고. 아, 그게 다 생각했으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돼요. 그거 다 그게 다 생각했으면 제가 안 했겠죠. 아, 심지어 우리 와이프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국 부활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 많 아니고, 국적 이탈로 자녀의 교육과 군문제를 해결한 이들은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나라 이상한 지식인들의 초상입니다. 심지어 고위공직자가 되면 아들을 군에 보내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이제 내가 뭐 공직에 도로 가면 안돼죠 뭐 군인 직 자원해서 뭐 간대 이런 방법밖에는 뭐이 없는 아니 아빠가 이불러서 정치하면 면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 미국 유학 중 태어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아들은 99년 국적을 이탈했다가 2004년 회복했습니다. 서 의원이 비례대표 제의를 받은 후였습니다. 국적을 회복한 게 언제였죠? 2004년 2월이었죠. 아,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생일이니까. 예, 예. 그때 선거가 2004년 4월이잖아요. 4월입니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하고 경선하셨던 을게한 2월달 전, 전. 경선이 3월달 예. 했죠? 예. 준비는 2월 정도부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 무슨 준비를요? 즉흥적으로 출마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즉흥적으로 출마는 아니고 말씀하신 게 맞고 한 제가 그게 받은 게 출마 권유 받은 게 1월 초쯤이었을 거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입당한 게그 정도 1월달에 입당했기 때문에 그 말씀 맞으시고요. 뭐 오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 그,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은 역시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또 후속 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의 어떤 그 집단적인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하나의 특권 계층이 되는 거고요. 고위층 그리고 지식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자기들만의 틀 안에서 그들만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나선 국민들의 눈초리는 매섭고 또 국민들은 고위층의 부도덕성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병역이라든지 이중국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실한 세금의납부라든지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전부다. 그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확인할 수 없는 능력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병역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세금의 문제에서 얼마나 떳떳한가. 그것을 갖고서 그 해당 공직자를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부를 신뢰한다는 얘기죠. 더구나 참여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한 도덕성을 무기로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러나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더니 지금까지도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는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개혁을 할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전문적 역량이 있느냐 아, 이런 것이 좀 우선순위에 가죠. 그러니까. 박주현 전 수석은 참여정부의 공직자 인사가 그런군요. 도덕성에 둔감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좀 주류였던 분들, 기득권이었던 분들, 사회적으로 많이 출세를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뭐 그런 병역 회피나 국적 포기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어,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자칫 이제 뭐좀 세계화 물결하고 이렇게 좀 혼돈이 돼서 어뭐 국적 뭐 이거는 좀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일반화될 그 우려 소지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해요. 최근 청와대에선 고위공직자의 인사 기준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아직 도덕성 검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고위층 자녀의 국적과 병역 문제에 관한 내용은 얼마나 논의되었을까? 특별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국민 정서가 그렇다면 그것도 어, 어떤 도덕적인 자격 기준으로 포괄적인 기준 속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의 공직자 임명 시 정부는 늘 전문성을 앞세웠지만 낙마한 공직자들은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전문성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묘하게도 그 전문성이 아니라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이미 여러 차례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국정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아직도 이 문제를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 쓸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항변까지 한다니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자식들 군대 보내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부동산 투기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장관감이 없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병역 기피를 위해 자식들 국적을 포기시킨 사람들이 국회의원 장관을 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희망과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무자격자들을 엄밀하게 골라내는 시스템과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특권과 변칙으로 일그러진 역사를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PD스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